한마디로만은 뭐예요? 이프는 접속사예요. 접속사를 써, 접속사. 이게 제일 큰 바운더리예요, 접속사. 접속사 중에서도 무슨 접속사가요? 접속사 이제 보면 어 어떤 게 있냐면 등이접속사가 있고 종속접속사가 있거든요. 종속접속사예요. 종속적주절에 딸린 절 알겠어? 종속적이라고 하는데 종속 접속사람들, 접속사 중에서. 그러면, 종속 나와나요. 나와나요? 종속적 속 사람들 속속사령에서 그러면 종속적 속사는은다시또세 가지로 나눠요. 뭘로 나눠요? 명사들이 끄는 종속절, 명사들이 끄는 종속사와 해용사들이 끄는, 관계명사죠, 대 관계부사죠, 해용사들이 끄는 종속사야. 알겠지? 서행사 꾸미 들어가니까 마지막으로 부사절이 있어. 알겠지? 그러면 얘는 모를 수있으면되는 얘기야. 속속사령에서. 아 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두 가지 다쓸수 있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종속이란 말에는 형용사, 부사, 명사 이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종속 기능이 세 가지거든. 형용사는 없어요. 형용사는. 종속이라는 기능 속에는 형용사, 명사, 부사인데 명사형용사 형용사는 역할 못하고요. 명사절부사절 역할 한다 자, 문제는 또, 또 하나 나눠주죠. 부사절을 끈적 수사는 또 뭐? 두 가지가 있어. 부사절은 어떤 게 부사절이야? 시간 부사절, 이유 부사절, 양태 부사절, 양부 부사절, 조건 부사절, 이런 것들이 있지, 그 그런 것 어떤 부사절이냐면, 조건이 있고요 하나는 뭐가 있을까? 양보가 있고. 오. 끝났어. 요 모든 부적이끝난어요 이렇게 할수 있나. 알겠지? 그러면 두 번째. 교과 나 여기서 지금 얘기했잖아 <목소리> 명사들부터 볼까요? 명사적이끌때명사적이끌 때는 주로 뭘로 까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명사절 목적어 사용됩니다 목적으로사용됩니 예를 볼까요? 예를 볼게요 임들어가죠 그래서 이럴 때해석판지 써야 돼요. 뭐, 뭐, 인지, 아닌지, 류리아. 잘 봐. 이럴 때는 뭘로 같이 쓸수 있다? whether도 함께 쓸수 있다. whether도 접수 수 있다. 인지, 아닌지. 명사적으로 사용되어 있어 네. 명사적으로 사용되어 I wonder. if 또는 whether. It will well. 봐요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지 아닌지 궁금해 불확실하죠 자, 이게 뭘로 쓰셨어요? 뭐? 제가 더 알았어요 이건 뭔데? 공사죠 주어죠 여기 뭐가 나왔어요? 궁금이죠 궁금이나 아니면 무지, 모른다가 무지, 불확실, 불확실, isn't sure 뭐 이런거, 합치하지 않습니다. 또는 의심, u b 트 같은 동사들이런것 뒤에는 불확실한 내용이 나와야 돼 이런게 나오면 뒤에는 대절이 아니라 if나 whether를 씁니다. 알겠죠? 목적가 뭐할때 어, 불확실한 내용이있니다 부일 확실한 내용인데 뭐 써준다? 이프나 월드러스. 그래서 여기 인지 아닌이야내이비인칭 있으니까 내 비가 올지 안올지들 나는 궁금하다. 그지? 됐죠? 자또 중요한 거. 윌 레인이 상징하는 건 뭐죠? 이거 어떻게 쓸수 있죠? 만약에 이게 조건부 사지였다면 이프가 많이 못만다면 조건부 사지였으면 절대 윌쓸수 없어요. 현재가 미를 대신해. 알겠어? 오케이. 뭐. 그런 의제그럼세 어. 번째. 모르시요? 조건. 조건 부사절이죠. 네. 행사들도 아니고 명사들도 아니고 조건 부사절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부절이 있습니다. 이때는 외도 같이 쓸수 없고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만일 뭐, 이라면이라고 반드시 신 써도 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다? 현재시대를 써준다. 현재시대뭐 대신에? 미래시대 대신. 조건 무쳐드리기 때문에, 요거. 자, 안 돼요. 현재, yes, 현재. 됐죠? 저는 어? 만인 비가 온다면 써볼게요. 여기나 해도 그대로 써볼게요. if, if, well, rain. 자, we n e 그대로 쓴 거야. T-O-M. t o m 어떤 r 마 w 우리는 on, oh, will not, 음, um, go out. 우리는 외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나왔습니다. 틀렸죠? 틀렸죠? 왜냐면 여기서 이 f 전은 뭘로 쓰인 거냐면 조건 부사절로 쓰이기 때문에 조건을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여기는 r a n 가 되어야 된다. 그치? 오케이. 어. 요게 조건 부사절이란 말이야이해어요셨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 또 어, 마지막으로 이제 양보 부사절을올수있도 있다. 양보 부사전. 볼까요? We go, we will go, go, go, go, can't be. 낚시. 아, 씨. 이거, 피싱. 우린 낚시하러갈할 거야. 자, 1 well. oing. 자, 어때? 문법적으로. 맞아, 틀려? 틀려? 틀려? 틀려? 틀까 조건부사일 때 말이야. 조건부사들 때만 미래 대신에 현재 써주는 겁니다. 이건 맞아요. 왜? 우리는 낚시하러 갈 거야. 자, 6대2프의 의미는 도우의 뜻이에요. 비록 내일 비가 올다 할지라도 양부부사들이기 때문에 시계 영향 안 받아요. 맞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야.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 낚시하러 갈 거야. 뭐예요? 이거. 귀염에 낚시해. 내일 비가 올지라도 우리는 낚시하러 갈 거야. 강향됐다니까 알겠어? 아, 그 양보 부사자 이거. 예, 이건 아니냐? 그치? 생각이 옵니다. 자, 명사절과 부사절로 구별된다. 명사절은 목적어나 주어나 보호를 쓰이는데, 음. 명사절, 목적으로 쓰인다. 이 부절은 무조건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절은 두 가지가 있었다. 조건과 양보. 그 그리고 요게 이부정부역 거기 있는 거 하고, 자.